세 번째 섹션입니다.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문제 해결 간단한 예들이에요. 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무 고개 게임이 있습니다. 자, 스무 고개 게임은 출제자가 1에서부터 십까지 숫자 중 하나를 생각합니다. 참가자는 출제자가 생각한 숫자를 맞추는 게임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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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도 크지도 않다면 남는 경우는 참가자 숫자가 작은 경우 딱 하나죠. 작다 라고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20고개의 게임을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여기 있는 그림처럼 1번과정 2번과정 3번과정 4번째 과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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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할 필요 없으면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분해 시킵니다 자 동일한게 있는지 찾습니다 패턴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에 알고리즘을 플로우 차트나 의사 코드나 등등을 통해서 이러한 언어를 가지고 구현을 하는데 구현을 잘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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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해, 분해, 분해 한 다음에 불필요한 정보들을 빼는 추상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알고리즘화하면 오히려 생각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자 문제 해결 과정인데요. 자 처음에 알고리즘을 작성을 합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짜는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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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세 번째, 프로그래밍 및 실행. 알고리즘에 검토하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즉,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자, 이 단계에서 자신이 푼 문제가 맞았는지 꼭 확인하고요. 에러가 발생한다면,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피드백 하는 거죠. 피드백해서 뭐를 해요? 코드를 수정합니다. 디버깅 한다라고 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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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 대통령처럼 이런 사람들로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요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코딩 수업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초등학교 때 수학을 필요해서 배웠다 라기보다 이제는 컴퓨터도 코딩의 원리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교육의 체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목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을까 자 프로그래밍 언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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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 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컴퓨터 왓슨 이라는 게 있습니다 왓슨 왓슨 인공지능 컴퓨터가 미국의 제퍼디라고 하는 키즈쇼에 출연을 합니다 키즈쇼 그래서 이 가운데 IBM 컴퓨터가 있고요 왼쪽에 사람 오른쪽에 사람 자이세 사람이 대결을 펼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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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을 했다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생각해보세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다이렉트로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와우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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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기계어 어셈블리어 저급언어 고급언어 기계어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숫자로만 이루어져있고요자 이것처럼 0과 1로만 이루어져있습니다 기계어 자 그거를 기계어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형태로 조합한것이 바로 어셈블리어입니다 어셈블리어 어렵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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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언어들이 다 고급 언어에 해당이 돼요. 중요한 건, 컴퓨터는 기계와 어셈블리어는 바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고급 언어는 음, 커, 자, 사람들이 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번역이 필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음. 어셈블리어와 같이 기계어에 가까워 사람이 이야기 힘든 언어를 저급 언어라고 이야기 하고요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 쉽도록 만든 언어를 고급 언어 그래서 c, java, python, c++, basic, 뭐 포트란 과거에 뭐 c o b a l c++, c 그런 것들이 다 고급 언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라는 것도 있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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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c샵도 객체지향 언어 구요 뭐 jsp 뭐 php 등등도 이 지금은 다 객체지향 언어를 좀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함수라든지 변수 라든지 여러가지 메소드 라든지 뭐 다양성 뭐 속성 음 어떤 그 객체지향의 그 용어들을 적용해서 을 쓰는 그런 방법론이 객체지향 언어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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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소스코드가 있습니다 이 소스코드는 뭐냐면 자 원본소스라고도 불러요 원본소스 즉어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분석해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잖아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한 것을 우리는 원본소스라고 불러요 자 예를, 예를 들어서 C언어로 했다고 칠게요 c 언어 C언어로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프로그래밍 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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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줄짜리 프로그래밍을 만들었다. 그리고 얘를 번역해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 얘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 이, 나는 뭐열 번째 줄에 있는 것을 열 번째 줄에 있는 것만 실행하고 싶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음. 자 이것을 첫 번째 줄에서부터 첫, 어, 첫 번째 줄에서부터 천 번째 줄까지 자, 모두 다 실행한다라는 얘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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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번째 라인에서부터 천번째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실행해요 목적파일도 만들지 않고요 컴파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한꺼번에 실행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첫 줄을 읽어서 실행하고 두번째 줄을 읽어서 실행하고 세번째 줄 읽어서 실행하고 네번째 줄, 네줄 실행하고 어, 네번째 줄 실행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네 어, 그럼 수정해서 다시 실행시키면 돼요 그게 인터프리터 입니다 소스코드를 한번에 한 행씩 번역해서 실행하고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베이직 홈페이지를 만드는 html 자 이런 것들이 다 인터프리터 언어의 아, 인터프리터 번역 방식에 해당하는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그 프로그래밍을 어떤 능숙하게 아니면 개발자 과정을 거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 이것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어 어떤 저 즉각 즉각 어떤 결과값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개발자들은 이쪽 거 많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냐? 그러면 보통 C 자바 그리고 파이썬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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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 읽어서 해석, 한줄 읽어서 해석, 한줄 읽어서 해석. 반면에 컴파일러는, 음. 여기 뭐 고치고 고치고 했잖아요. 어. 자, 고치기 전에 컴파일 한번 합니다. 어, 오류 있네? 수정을 했어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컴파일이에요. 어. 그 과정만,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서로 비교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실행을 할 거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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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는 변수를 선언해야 됩니다 얘는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한줄 읽고 바로 실행해 버리니까 얘는 a라는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그 모든 라인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용을 한다고요 자바스크립은 바로 바로 처리하니까 필요 없다는 라 거고 자바는 실행 컴파일로 실행됩니다 아, 모두 다 컴파일 한 상태에서 바로 실행 얘는 한줄씩 실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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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파이썬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공부한다는 얘기고 빅데이터 공부한다는 얘기고요 어, 인공지능에서 알파고가 해, 학습했었던 들어봤죠 딥 러닝 머신 러닝 머신러닝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고요딥 러닝은 사람의 두뇌처럼 서로 연결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딥러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층망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것들 다 뭘로 구현한다고요 파이썬을 구현한다고요 자 기회가 되면 음. 좀더 어, 이야기 나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4주차 과정은 여기까지네요 자 마지막 마지막 연습문제 풀이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주처럼 연습문제 풀이는 우리 교재에 있는 전체 다 풀진 않구요 제가 퀴즈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만 제가 정리해서 퀴즈로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퀴즈에 있는 내용을 작성해서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그것으로 할 거구요 이번주 그 과제가 따로 있죠